얼마 전 저희 업체에서 한 회사에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제품을 납품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금액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견적서 산출 내역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이게 뭐 금은 국제시세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시하기가 쉬웠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업계 내부적으로 종사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세표는 있지만 뭐 자료 자체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실제로도 뭐 산업에서 금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국제 시세라는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세표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음. 1970년 후반 지금과 같이 업계 종사자들에게 일종의 시세표준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틴 라파포트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뭐 일단은 블라블라 뭐 적혀있고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하고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건데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불법 유통을 반대하는 일종의 협약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쭉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다이아몬드 산업에서 이분이 가격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뭐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었고 그 세력들이 뭐 이런 투명한 부분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분은 계속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왔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럼 라파포트 리포트라는 건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요 자, 이게 라파포트 리포트입니다 상단에 뭐 이제 뉴스나 이런 거다 제가 지웠고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으로 GIA 등급 기준으로 가격을 매겼고 이제 캐럿당 다니는백불 기준이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 내려가서 저 보시면은 좌측에는 이제 컬러가 되겠고 상단은 투명도가 되겠습니다 투명도 위보면은 이렇게 캐럿대가 나와 있고요그 사이사이 셀에는 이제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04에서 0.07 캐럿대 제품 중에서 D에서 F컬러 VS 투명도를 갖는 제품을 제가 하나 산다면요 그 셀에 7.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1캐럿에 7.5 곱하기 100 해서 750불이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저는 0.04캐럿 제품을 하나 구입하게 되니까 750불 곱하기 0.04는 30불 뭐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 다이아몬드의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많이 쓰는 등급인 0.3캐럿 F컬러 VVS 1투명도의 제품은 25입니다. 1캐럿에 2,500불이라는 의미이고 여기에 0.3을 곱하면 750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뭐 1캐럿 평생 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한국 소비자분들이 1캐럿 때까지는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칼라 VVS1은 1500 불이 되고요. 이거는 뭐 그냥 1캐럿 사는 거니까 곱할 필요 없이 그냥 1500 불이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리포트 보면 은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0.3캐럿 미만대 다이아몬드는 투명도가 조금씩 느슨합니다. 등급도 막 여러 개가 한 표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0.3캐럿 미만의 다이아몬드들은 통상은 이제 멜리 사이즈라고 해서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이죠 가격대를 조금 느슨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0.3캐럿으로 가면 등급하고 카테고리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향이 있어서요 보통 3부 5부 7부 1캐럿 식으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뭐 가격표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는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이아몬드 구매 시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리포트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I등급인데요. 이 등급은 국내에서는 취급을 잘 하지 않는 등급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보면 내포물이 너무 많이 보여서 국내에서는 거의 유통이 안 되는 투명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유의미하게 보실 것은 SI2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컬러도 역시나 G컬러 이하는 한국에서 많이 찾진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외 구입시에 G컬러 아래 등급은 구입을 해도 무방하지만 국내에서 대팔기 가격이 아주 낮아지거나 아예 매입 자체가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점유념하시면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 좀 보자면은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까지도 이 분이 예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0.5캐럿이 넘는 것들 중에 0.6에서 0.69캐럿의 다이아몬드는 프리미엄이 아마도 뭐 7에서 10% 정도 발생할 수 있다 3에서 10캐럿 중에 커팅이 엑설런트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의 뭐 도사급 입니다 아무튼뭐이 정도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고 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지를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